여기는 겐팅 하일랜드에 위치한 겐팅 그랜드 호텔입니다. 겐팅 하일랜드 왔어요. 되게 시원해요. 1월에 겐팅 하일랜드. 밤에 온도가 몇조나 될까요? 보이시나요? 무려 1 9도입니다뭐낮다면 낮다고도 할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춥거나 하진 않아요. 약간 서늘한 정도.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이 이 정도 가지고 보시다보기에는 좀오화인 그런 온도네요. 지금 타이니이이어 연휴 중이어서 현지인들 되게 많고요. 특히 중국인들이 되게 많네요. 방금 사진으로도 안에 수정하고 왔는데. 진짜 빈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고. 저도 호기심에 뭔가 하나 해볼까 했는데 일단 담배 연기가 너무 더욱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지금 머리에 담배 연기가 다 있어요. 다시 야질것 같습니다. 지금 안개인지 구름인지 이렇게 뿌옇게 낀거 보이시나요? 이거 뭐 미세먼지 아니고요. 수증기 같은 약간. 안개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수증기가 이렇게 뿌옇게 다 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습합니다 <웃음> 멋있다! 뒤에 진짜 멋있어요 되 멋있다 구름이 아래에 이렇게 양탐가 좀깔려있어